이큰타라입니다. 제가 옛날에 옛날까지도 아니지 불과 두달 전인가 어, 석달 전인가 환원 있잖아요 거기서 본그 남주가 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자기 여자를 사랑하는 그 순회부적인 어, 면을 갖다가 보여줬죠 음. 네 현실에서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 특히 30대 40대 50대 60대 나이를 이렇게 막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자기 지키기도 바빠 응. 그렇게 나, 나의 목숨을 갖다가 초계처럼 내놓을수 있는 거는 그쵸 10대 때나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대도 다 혈기 왕성할 때 가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든지 다 가능할 것 같아. 누구나 다 짱가야. 음.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음. 우리는 어0대가 아니잖아요. 어, 혈기가 왕성하지 않잖아.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남자들이 그치 모질이가 너무 많아. 어, 모질이가 많아서 자기 여자 지키지도 못하고, 음. 지키지 못하는 것까지도 괜찮아. 어, 뒤통수 뒤통수 치고 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내 뒤통수 치고 간그 X가 반드시 하게 될 후회. 그 X는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카드 골라놨어요. 카드 고를 시간, 카드 고르 실 시간 드릴게요. 자 고르셨나요? 어, 막 어느 어걸 고를까 갈등되세요? 아무거나 고르세요 다 이거 후회로 되는 주제가 그렇다 보니까 어, 내용이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어, 모르죠 또그 엑스가 또 아, 대운을 받아가지고 아주 아길이 청청하게 열리면 나는 허파뒤비 지는 거지 아무튼 네,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 1번 카드. 1번 <웃음> 카드 리딩에 들어갈게요. 아, 자, 잠깐, 어, 뭐좀 생각하다가, 뭘 생각했는데요라면, 솔직히 이렇게 카드 처음에 다 오픈할 때할 말이 별로 없어요. 어, 나도 뻘쭘해. 어, 그래가지고, 이 카드를 어, 딱적었을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 생각하느라고. 어, 근데 지금 뽑고 나니까 갑자기, 어. <웃음> 그래요. 아, 이거 진짜. 이 사람이 떠나간 거 맞는 거 같은데, 음, 떠나간 거 맞아요. 떠나갔으면서 왜 이러지? 이 사람 혹시 조울 중 환자예요? 음, 조금 조울 중 환자 같아. 뭐 지레 그 뭐지? 지레 짐작의 달인? 어, 저기만 나만큼 지레 짐작 잘하는 사람은 없다? 뭐 이런 느낌 드는데? 그래서 지레 짐작으로 갔어요. 어. 자기 혼자 사랑하고 자기 혼자 이별하고 자기 혼자 슬프고 그냥 혼자서 다 물어보지는 않고 다음 왜냐하면 지, 뭐가 예, 처음부터 자기는 할거다했다라는 거예요 음할거다 하고 너무 힘들대요 어왜왜 왜 힘들지 뭐 요즘 시대에 뭐 마당쓸 일은 없을 거고. 그잖 나, 머슴, 뭐, 새끼줄 꼬고, 마당 쓸고, 장작 패고, 막, 밭 깔고, 막, 그런 거안 시키잖아. 요즘 머슴 얼마나 편해요? 그치. 계속 이 상태, 조울증, 얘 조울증 있는 것 같은데, 진짜로? 우울증. 이게, 헤어져서 우울증이 온 건지, 어. 아니면 원래 성격이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카드가 나온 게 이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카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상큼발랄 경쾌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온 걸로 봐가지고는 음. 감정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거지. 어. 우울했다, 어, 슬펐다, 어, 처졌다, 귀찮다, 뭐 이런 거다 부정적인 걸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막 변한다 그래야 되나? 음, 원래 기뻤다, 슬펐다 막 이러잖아. 얘는 그게 아니라니까. 기뻤다, 슬펐다가 아니라. 어, 아까 아까 말한 거 우울했다가, 어, 귀찮다가. 어. 짜증 나다가 막 이런 거예요. 부정적인 걸로 완전 히 파노라마 어. 리듬이 끊기지 않는다. 어.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음.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어. 음. 이 사람이 내가 왜 혹시 그런 거 아닌 것 싶냐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가지고 얘는 그다. 삶이 그치 어, 부정적인 그 파도에 어, 실려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 자, 잡음이 들어가서 응, 스탑을 하고 다시 하느라고 어,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자비를 좀 구해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동정심 어. 어, 동, 동, 유발해 가지고 어. 나좀 어떻게 좀잘좀봐 주면 안 될까? 뭐 이러고 싶 어,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 음. 지가 떠날 땐 언제고. 그게 웃긴 게이 이 사람이 떠났을 적에 여러분 조금 벙쪘을 것 같아요. 음. 자기 감정에 취해서 어, 자기 감정에 취해서 떠났으니까 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 음, 누구를 돌아볼 만한 어, 그 정도의 어, 아량은 없다라는 거죠 음, 이기적인 것만 자기 감정에만 취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여러분들 감정은 어, 난 몰라 난 모, 모르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의 그런 거에 호소하고 싶은 거지. 어, 동정심. 어, 동정심에 어, 자기야 나좀한 번만 어, 내게 자비를 내려주면 안 될까? 어, 그런 거예요. 자존심도 없어 얘는. 어, 그러고 싶다라는 거지. 어, 여러분의 동정심에 호소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 마음이 야 어떻든 저떻건 간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 한번 내가 이기적이 돼보자. 어, 어떻게 더 이상 너 굉장히 이기적으로 떠났어. 어, 충분히 이기적이야. 뭐여기서더 어떻게 더 이기적이 되려고,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이기적이 돼가지고 어, 여러분한테 자비를 한번 구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와 나의 1라운드는 이제 끝났어. 우리는 다음 라운드로 들어가는 거야. 어, 새로운 라운드에 들어가가지고 그치? 우리 관계를 갖다가 새롭게 개선해보자고 여러분들한테 어, 빌어봐야겠다라는 거지. 음, 내가 빌고 불쌍한 척하면 우리 자기는 음, 마음이 약하니까 들어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해요. 음, 들어줄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진짜 어, 꼼꼼히 기획하는 것 같아.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눈물 흘리는 연습, 거울 보고서 막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음, 얘는 혼자서도 고수도잘칠것 같아. 음, 혼자서 이제 1인 3역을 해가면서. 음, 그런 거예요. 진짜 상상력 하나는... 음. 근데 뭐, 여러분은 안 받아줄 텐데. 뭐, 그치? 여러분이 처음부터 노하는 게 아니에요. 음. 이제 받아줄 것처럼 그래, 어디 한번 짓거려 봐라. 어, 나는 관대하다. 이러다가... 음 그래, 음 그래, 그래도 넌 아니야. 이러는 것 같아요. <웃음> 어, 그래도 넌 아니야. 음. 왜 아니야? 응? 왜 아니야? 음. 난 네가 나 나한테 응왜 어, 그러는 줄 알아? 어왜 그러는 줄 알아? 너를 어,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응 어, 이게 어디서 약을 팔고 있어? 응딴그 어,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살든 음, 그것들한테 한번 가봐. 어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음, 여러분들은 이이 사람이 이렇게 오는 게 솔직히 말은 음, 너 아니야. 음, 너 꺼지세요. 어 퇴장은 저기다 이르지만 속으로는 어 진짜 짜증 나요. 왜냐 왜 짜증이 나냐면 그래도 한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내가 마음을 줬던 사람이잖아요. 어저기만 그런 사람이 저, 저런 식으로 나의 그치 어 나의 돈만 노리고서 저렇게 어 뻔뻔하게 올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 또한 번에 어그 뒤통수 통수라는 거지. 응. 통수를 치고 갔으면 깔끔하게 그걸로 어 끝냈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어 찌질하게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라고 서 재차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 난다 이거지. 음, 아주 어, 열폭하는 거죠. 어, 열폭하는 거고 그렇, 그렇지만 고그렇 여러분은 여러분이 열폭한다는 거이 어, 사람한테 어, 내색은 안 해. 음 그냥 그, 그거 있잖아요.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아, 여기서 공자님 말씀이 왜 나오냐라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카드하고, 어, 어, 저기, 매치가 돼서 갑자기 생각이 난 말이에요. 그 공자님이 굉장히 아끼던 제자가 팍 달려왔고, 그 스승님, 스승님, 제가, 오늘 굉장히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내게 원수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그런 거예요. 어, 원수진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었다. 어, 되게 잘한 것 같잖아요. 어, 이런 도량을 받나 그렇지. 어, 님은 대인배? 이런 거지. 근데 공자님은 뭐라 그러셨을까요? 음.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한테 무엇으로 갚으려고? 그런 거야. 당연하죠. 그러면 원수를 은혜를 갚으면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은혜는 은혜로 원수는 반듯함으로 갚으라라고 했어요. 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음, 그 뚜껑 열리고 어, 진짜 뒤통수 한테더 맞은 거고 내가 저런 놈을 사랑했나? 라는 그런 그, 어, 그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 반듯함으로 갚아야 되니까. 어, 나의 여유로움과 어, 그렇지 나의 오나운과 나의 카리스마 그러니까 나의 장점 있잖아요. 네가 너를 갖다가 완전히 후회하게 해주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막 머리통을 깨질 것 같고 속은 그냥 막어 뒤집어지는데도 어의연한 태도를 갖다가 이 사람한테 보여준다라는 거죠. 음. 그래야지 걔가 뒤집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얼마나 집에 가 갖고 이불킥을 하고 앞땅을 치고 막 이러겠습니까? 에이, 맞아요. 여러분들은 음, 고고한 한 마리의 학처럼 음, 속이야 어떻든 음, 속이야 어떻든 요동하지 않고 그래 음너 가세요 이러는 것 같아. 음 나는 너 어, 너가 없어도 어, 너무 너무 잘 지낸답니다. 어. 저기 막그어그감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감정에 요동 없이 그냥 미미미미미미 미어그 한음으로 쫙 나가니까 음왜 미톤이 가장 듣기가 좋다 그러잖아요 미톤이 듣기 좋 말로 쭉 나가니까 얘가 뭐야 아, 혹시나 그래도 나이가 가능성이 있는 거가 그 헛꿈을 꾼다는 거지 얘는 헛꿈 꾸는데 달인는거든요음헛 꾸는 꿈은 헛꿈 음 잡는 폼은 똥폼 음 그리고 뭘살 때는 그치 똥손 이런거지 자 어디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자꾸 어, 여러분의 동정심을 갖다가 사기 위해서 어, 온갖 생쇼를 다 해요 음, 이 친구는 그런 거 되게 잘할것 같아 쇼 음, 약간 관종끼도 없지 않고 왜냐하면 은 그렇게 자기를 해서 우쭈쭈 우쭈쭈 아유 그랬죠요 이거 받고 싶어서 우리 자기 얼마나 힘들었죠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받고 싶은 거지 응. 여러분한테 그것 좀 해달라고 지금 이러는 거고 얘는 지가 조금만 보뭐 잘해도 자기야 자기야 내가 오늘 이거 했는데 너무너무 잘했지 그러면 어 잘했죠요 우리 베이비 뭐 이런 거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음. 응. 얘는 엄마한테 가서 또다 이럴 것 같아 응. 고자질쟁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어, 말이 3,000% 빠졌고요. 어, 이,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그치 여러분이 그 이렇게 이렇게 막이 이렇게, 막막 팍팍팍팍 막너왜왔어이리지지 뭐지 심만요 삐리릭 뿌리릭 리릭 이거 안 하니까 혹시라도 자기한테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음, 감정을 호송하고 모성애를 자극하려고 해요. 모성애를 자극하려 하지 하지만 그거는 어, 그치 헛꿈에 지나지 않았다 어. 똥꿈? 어. 얘는 다 어. 어. 똥꿈이었다라는 거. 똥꿈은 돈 들어오는 건데 개꿈 음, 개꿈으로 합시다 아니면 아까 다 똥으로 해갖고 똥으로 어, 피니쉬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 어그로를 끌었어요 어. 얘한테 어, 꿈은 똥꿈은 줄 수가 없지 어. 자, 개꿈으로 바꿨습니다 어. 어디 봐요 이이 음,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그 안정적으로 갈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면 그렇게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계속 그렇게 했지만 음, 여러분이 안 받아줘요. 온화 음, 하면서도 단아 단호해. 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열그이 열, 사람한테 내가 열 받았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 말을 갖다가 좀차 음어 딱딱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무적으로 했는데 얘가 어 욕을 안 하니까 그니까 얘는 욕을 먹고 싶었던 거야. 어 욕을 안 하니까 긍정적으로 그거 갖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지. 그렇지만 음 욕을 좀 해주지 그러셨어요. 욕 먹고 싶어갖고 그랬던 것 같은데 <웃음> 아 그렇지만 어 얘가, 그, 자기, 그거 있잖아요. 꿈, 여러분들하고 잘 되고 싶은 꿈, 왜냐 얘가 갈 데가 없어. 음, 갈 데가 없어요. 잘 되고 싶은 그 꿈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 계속 그거를 갖다가, 어, 자기가 여러분한테 반드시 자비를 구하고야 말겠다는 그일념물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지. 음. 글쎄, 얘가 얼마나 갈까. 이렇게, 이게 지구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음. 지구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나중에는 또뭐 따지고 왜 그러냐 왜 어, 그러는 것 같아요. 음.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따지는 거지 뭐 제대로 음. 여러분한테 뭐 제대로나. 뭐 하면서 따지면 괜찮은데 뭐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은 어너왜 그래 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받아주는 거야 어너 변했어 어너 이렇게 원래 몰인정한 기집애였니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그 어? 그 따지는 것도 감정에 호소하는 거음 응. 그래 네가 얼마껏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이게 아니지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근데 너는 어 너는 동, 너는 동정심도 없니 네 마음에는 어, 한 줄기 어. 그 인정도 없는 거야 어떻게 날 갖다 이렇게 내칠 수가 있어 봐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거지 음. 아 구질구질 하다 구질구질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음, 여러분이어 그런 것 같아 <웃음> 또이말을 <말이> 먹혔나? <웃음> 먹히니까 계속 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어 내가 너무 심했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심했나? 또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아니지 이거 아 내가 여기 말리면 안 되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음 근데 여러분 음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어, 다가와서 자기 거를 갖다가 어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거는 뭐야 어 패폭할까요? 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력 같은 거지 능력 그리고 나한테 베풀어주는 거 음, 여러분이 좀잘 베풀어주잖아 어, 꼼꼼하고 섬세하게 잘 베풀어주니까 그런 어, 거 그거를 갖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주입시키는 거예요 음. 왜냐면 알잖아. 서로 사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약점이 어리다는 걸 서로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어, 아킬레스 건을 갖다가 공략을 하는 거지. 아킬레스, 계속 그러네. 음. 계속 그러네. 이거 이러다가, 어, 이러다가 거의, 거의, 거의, 어, 주변에서도 야, 어지간하면 받아줘라 그러는 거 아닌가? 음, 저렇게까지 하는데 어지간하면 받아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아닌가와 이런 여러분 먹히는 거요? 음,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네 어, 이번에 어,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서 음, 꼼꼼한 계획을 세웠다고 어, 그 저기만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어 될것 같고 거의 거의 다 왔다. 어 지금 내가 너무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음 거반거반 다 왔다. 어좀 있으면 그치. 얘가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어 고민하는 걸 보고 어 자기가 한 것에 대한 탄력을 받았다 그래야 되나? 음 탄력을 받아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밀고 나가면 나는 어 성취할 수 있어. 음 성취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봅시다 진짜, 어, 이게 성취가 되는 건지. 어, 얘 개, 어, 대단한데? 야, 이 정도 노력 가지고서 뭘 해도 됐겠다. 어, 그러니까요. 음, 이 정도 노력이면 진짜 뭘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가 지구력을 발휘한 게 없었, 지구력을 발휘한 적이 없었는데, 뭐 이렇게 지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어 여러분은 어 아직까지 여러분은 딱히 어 방향성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 피날레가 그 활용 정점 어 용의 눈알을 찍는 작업을 하기 시작해. 어떻게? 음. 너와 내가 어 저기 파랑새야. 잘봐 봐. 내가 알아 알아. 어 네가 나를 갖다 되게 잘돌와준거 알고 나 그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 생각만 하면 내가 진짜 어, 가슴이 며어서 내가 죽일 놈이었고 내가 너한테 너무 철딱선이 없이 그런 거 같고 그래도 파랑새야 나한 번만 돌아봐서 나 이번에 진짜 진짜 잘할 수 있어 어내 떠나가니까 내가 너를 갖다가 얼마나 소중한 심지 진짜 어내 세포 하나하나가 너를 다 기억해 어 그러니까 제발 나좀 어떻게 어, 파랑새야 막이용어서 이제 마지막에 발악을 하는 거 같아 이번에 내가 돌아가면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못 것 같다가 한 번에 진짜, 어한 방에, 한 방에 해줄게, 한 방에,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런데 쉽지가 않다. 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넘어올 듯, 넘어올 듯, 올 듯, 올듯 하면서 안 넘어온다. 그러니까 얘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음, 올 듯, 올듯 하면서 안 넘어온다. 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어. 아, 진짜, 집에 진짜, 진짜 더럽게 치사하게구나. 이렇게 생각하러 더럽게 치사하네. 어. 야, 내가 너 없으면 못 먹고 살것 같아? 어,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얘는, 음, 안 돼, 안 돼. 어, 안 되고, 어, 내가 그랬잖아. 얘가 뭐, 지구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아 진짜, 들어서 못해 먹겠네. 어, 이렇게 나오는 거, 속으로. 어, 속으로. 아니면 겉으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얘는 입이 방정이잖아. 어, 입이 방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어, 아 그래, 알았다. 어, 왜냐면, 얘는, 어, 왜 여러분이 망설였냐 하면, 그런 거 같아. 그 동안 여러분이 그 주변 사람들한테서 얘 평판이나 어 얘가 어떻게 저기 했는지 그거 갖다가 조금 어느 정도 얻은 게안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좀 얻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리고 얘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어 저거요. 왜냐면은 어또 다른 어. 플랜 B가 있었거든. 차선책이라는 게또 있었어요. 차선책이 뭐겠어. 얘는 좀 감정을 남발하는 타입이잖아요. 음. 그런데 감정을 이렇게 남발을 해도 그걸 갖다가 조, 얘를 갖다가 받아준 사람 별로 없어. 혼자서만 감정을 남발하고 다니는 거야. 딱히 누군가가 얘를 갖다가 받아주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좀 힘든 성격이야. 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왔을 적에 여러분들의 그런 그 모성애를 갖 다가 이런 어, 애가 또 눈치는 또 빠르거든요. 눈치는 빠. 빡... 왜냐하면 그 군병에도 구르는 주주가 있다고. 얘가 이렇게 어, 뭘 지문하게 못하는 애인데 지구력이 없는 애인데 눈치라도 있어요. 어디가 세... 절간에 가서 새우젓이라도 얻어 먹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모성애를 갖다가 공략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어, 좀 깜빡 속지 않았나 이 사람의 그 쇼에 깜빡 속아서 그이 사람한테 그치 처음. 처음에는, 처음에는 좋죠. 연애 초소부터 나쁜 사람은 없어. 근데, 여러, 이런 행동들 있잖아요. 되게 피곤하게 와서 이르고, 뭐하고, 그리고 여자들한테 찝적대고, 어, 찝적대는데 또성경률은 낮으니까 나 자존심 상해. 어. 차라리 뭘 제대로라도, 어, 구판을 벌리면, 아, 그래도, 어, 제대로 된 여자하고, 어, 구판을 벌리면, 아, 그래도, 어. 에 능력 있다. 왜냐면 여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쫓아오니까 어, 차라리 그냥 내 남자가 인기라도 많았으면 뚜껑이 열려도 잘난 사람, 데고 어, 있는 그 값을 갖다 치른다라고도 생각을 하겠는데 이건 뭐야? 아,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내 발등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 저런 놈을 갖다가 내가 진작에 왜냐면 여러분은 왜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날 당시에 굉장히 외로웠다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감정을 갖다가 토닥토닥 해주면서 다가오는 그런 것에 어쩌면 반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 그런 거지. 그런 토닥토닥 아니면, 어, 나, 어이 사람을 딱 봤는데 어 얘도 나처럼 어 외로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왠지 쓸쓸하고 얘는 부정적으로 이거 어, 파노라마 끊기지가 나요 메들리야메들리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반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에 마음이 끌렸으니까 이사람하고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하는 꼴이 점점 갈수록 점이 가경이라는 거지 그렇게하다또 지가 그냥 휙어지 맘대로 가버리고 완전히 지 맘대로예요 어딜로 튈지 모르는 어그얌체볼 그 있잖아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 어, 여러분한테 다가올 때도 여러분의 약점을 다 알고 그거를 공략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시 어, 내가 너무한 게 아닌가 어, 싶어서 잠시 갈등은 하지만 어, 얘가 그 그래. 지구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여러분이 가, 갈등했을 적에 계속 그걸 몰아붙이면 되는데 후다닥 하다가 안 되니까 어, 아유 더럽고 지사야 씨 어 더럽게 힘드네 어,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또 어, 자기 속내를 갖다가 음지 응, 입이 방정인 게지 그리고 지가 지 방정을 떨어 가지고 산통을 깨 가지고 응, 지가 어 그니까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응.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얘는 계속 후회해요. 왜냐면, 감정이 고르지가 못하고 지구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 더럽기 힘들어. 이, 이 기분이 또 언제까지 갈지,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 응. 음. 그럼 이 사람은 언제까지 이러냐. 아, 계속 이러다가, 어, 저, 뭐, 나중에는, 어, 떨어져 나가겠지. 지구력 워낙 없는 애인데, 뭐, 뭐, 계속이야, 이러겠어요.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얘가 좀 우울증 같은 게 있고, 막, 지, 이, 어, 서, 선생님 갑자기 애가 없어졌어요. 어, 얘 잠수 탄 거야. 어, 우울증이 있어. 조울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러다가 또나나 어, 나, 내가 왔어 하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 뭐 들쑥날쑥한 사람이라. 음, 암튼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후회할까? 어 그렇게 어 지구력 떨어지게 후회하면서... 어. 하루는 후회했다, 어, 하루는 우울했다, 뭐, 그러면서, 하루는 빌어볼까 그랬다. 계속 그게하면서 어, 살겠구나. 음. 네, 1번 카드. 어, 속이 후련하신가요? 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만 잊어요. 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해요. 아니면은 내가, 어, 그냥, 외로운 사람한테, 어, 적선한, 어, 동정심, 어, 마음, 마음 적선 한번 했다 생각하고. 음.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어,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내 뒤통수 친, 그, 어, 친구가, 그 X가, 응. 음. 반드시 하게 될 후회 어디 뭘 어떻게 얼만큼 후회하는지 이거 제가 맞나요? 예맞아 반드시 하게 될 후회 저걸 못 외우네 그 짧은 걸아 왜냐면 카드에 집중하다 보면 자꾸 까먹어요 음. 이, 이 리딩이 중요한 거잖아 음. 어디 봅시다 음 진짜 여러분은 이 친구하고 있으면서 속좀 썩었을 것 같아요 어. 잔소리는 우라지게 많으면서 말은 오지게도 안 들어. 어. 지는 말 그렇게 안 들으면서 나한테 말안 듣는다 그래. 아 답답하셨겠어. 음. 여러분이 너무 힘들었다, 이 관계가. 어. 이, 이거는 완전히, 그 뭐지? 그 불필요한 거지. 불, 어. 하나, 어. 그, 그 요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개, 개. 그, 개 먹을 적에 그런 거 있잖아요. 노동력에 비해서 딱히 입에 들어오는 건 많지 않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지. 개 하나에 비싸잖아, 이런 거. 근데 그 뭐, 그게, 그, 맞나? 어, 차뜨고포뜨고 나면은, 그거 안에 뭐가 들어있어? 딱껍데기와 등껍질 섞기 때문얼어지뭐 그런 것처럼, 음, 그냥 옷에 다 묻히고 막 튀기고 막 이랬는데, 그거 하나 먹어서 배부르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지. 그만큼, 이 사람한테, 음, 진을 너무 많이 뺐다. 어, 진을 너무 많이 뺐고 어, 어, 너무 힘들다. 어, 너무 힘들다. 어, 그리고 어, 여러분의 이렇게 힘든데도 어, 얘는 진짜 천지분간 못하고 그쵸? 음, 얘는 좀 바람기가 어, 있었던 것 같아. 1번 어, 카드하고는 좀 달라. 1번 어, 카드는 지 혼자만의 어, 나 혼자만의 상상이고 음, 상상 속의 바람 같은거지. 근데 얘는 현실 속의 바람? 음. 어디 보아요? 그런거 같아요. 음, 얘는 음. 어, 뭘 지문하게 끌고 나가는게 없다 그래야 되나? 어. 사람한테도 금방금방 실증을 낸. 했는... 그래도 여러분한테는 꽤 오래 간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그래도, 어, 진짜 혀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어, 얘한테 어 잘해줬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우울한 거지. 어. 내 노력에 비해서, 어, 내 노력은 알아주지도 않고, 어, 이 새끼 걸핏하면, 응? 어, 저기, 막술처 마시고 기집 기집들하고 놀긴 하고, 그런 거지, 음. 그리고, 그, 얘는, 그런, 어, 책임질 행동을 하지 않아. 그래서 바람을 펴도 고정이 없어. 고정이 없다. 그러니까 원나잇 하고 끝난다는 거야 깔끔하게. 어, 이 깔끔하다 그래서 좀 그런데, 그러니까 누굴 갖다가 달지 않는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한 여자하고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하고는 되게 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얘를가이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 말뚝으로 생각을 한 거지. 말뚝으로 생각하고 말뚝 하나 꼽아놓고 자기는 그치. 어, 저기 막 헛짓거리하고 다닌 거죠. 헛짓거리이 보다보다는 얘는 지인생 지 즐겼지. 음. 곡간에 <웃음> 딱 먹을 거 챙겨두고, 어,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오는 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웃음> 어, 죄송해요. 음. 여러분들이 이, 이 사람 때문에 참 외로웠을 것 같아. 어, 외로 외로웠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음, 가치관, 어, 과연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어, 이내 사랑에 그쵸 메아리가 없고 너무 내 에너지만 소진이 되는 거야 내에너 얘가 그내어그 감정에 빨대를 꼽는 거지 그러니까 물질적인 빨대가 아니라 내 감정에 딱 빨대를 꼽아서 내 감정을 쪽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마음이 약하거든 음, 마음이 약해요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타 음,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 가치관. 어. 내가, 어, 내가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거. 내 감정을 갖다가 이런 데 갖다가 어? 저기 막 소진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나도 한때는 어, 그런 거잖아. 나도 한때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어. 내가 이렇게 살라고 음. 나, 어, 저기 막 너한테 내 에너지를 갖다가 다 뽑아놓은 게 아니다라는 거지. 음.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어, 여러분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지. 음. 실망을 너무 많이 했다. 왜냐면 이 사람을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외로운 상태에서 여러분 마음이 조금 공허하거든 공허하다기보다는 어, 여러분 어, 이 공허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 확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어, 그런 사람을 원해요 어, 내 마음이 이렇게 약간 좀 어펜다운이 좀 심하다 음, 예민하다 아니, 어, 그리고 어, 그런 거 이제 어좀 아트적인 좋게 말하면 예술가 예술성이 있다는 거지. 감정의 예술성? 어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 이, 여러분을 확 잡아 줄 사람을 갖다가 원한 건데 음,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 그러고, 나는 솔직히, 어, 이 사람 만나기 전에, 그내 드림 라이프가 있잖아. 근데 그게 다, 어, 물고품이 됐다는 거지. 이 친구는 그 마지막에 그거 있잖아. 여러분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적에, 음, 다른 이성들하고 놀면서 나하고의 대화는 해주지도 않는 거야. 어, 나, 대화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 더이 어,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되게 착하다 어,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 슬픔이 컸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다가 이제 딱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거죠 이, 이, 내 감정을 갖다가 이 아까운 감정을 얘한테 다 소모하는 거는 그치 어, 너무 어,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슬슬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감정을 추스리고 음, 뭔가 어, 나도 결단을 내려야 된다 내 소중한 것을 지켜 내가 소중하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그치 나지 나내 어, 자신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음. 그래도 여러분은 되게 착하네? 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어, 되게 미워하고, 막, 어, 욕 퍼붓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지. 지금 헤어, 헤질때 너무 슬펐으니까. 어, 너무, 그니까, 디프레스가 엄청 났다, 그래야 되나? 미워할 정신이 없었다. 어, 내 감, 내 감정 때문에 미워할 적이 없었다. 음, 그렇게 하고, 어,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 그속 썩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여러분이 그냥 딱한 번에 정리하는 것 같아. 이 사람 깜짝 놀래겠지. 어, 왜 갑자기? 야, 네가 어, 오신 선, 얘는 또 거기다가 오신 선 한데, 네가 네가 나를 어. 어떻게 어 그럴 수 있지? 내가 이렇게 매력이야. 나 어지간히 인기 인기 쩔어. 넌날 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음, 뭐 이런 그지 같은 경우 가다 있어 뭘 잡아 잡기는. 음. 그렇게 하고 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저기, 막, 빠이빠이 한것 같아요. 깔끔하게, 빨 어, 빠이빠이 하고, 응, 어, 빠이빠하고이 음, 사람은 그런 거지, 어. 다른 그 이성들, 얘는 바람기가 좀 진짜 많은 애 같아요. 어, 바람기가 많은 애. 다른 이성하고도 있으면서도, 어, 그것도 새 여자예요. 얘는 오래 안간다 그랬잖아. 왜냐면 오래, 오래 사귀면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지는 거는 싫어한다는 거지. 야, 해피성이 조금 어, 해피성이 있어 가지고 음, 다른 여자들하고 놀면서도 어, 여러 번을 갖다 생각한다는 거야. 어, 여러분을 잃기는 싫었던 것 같아. 음,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이 되게 착해요. 마음이 되게 여려. 음, 그 마음의 예술성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어. 그 저기 막게 악한 기운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로. 음. 그냥 좋라고 으 하는 말이 아니야. 악한 기운이 안 보여. 딱히 정말 굳이 나쁜 점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은 어펜다 감정의 침체가 너무 깊다라는 거지. 음. 근데 그것도 솔직히 이 사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원래 좀 내성적이고 말수 적은 사람 있잖아. 말수 적은데 이 사람 때문에 더 이렇게 된 거지. 음, 여러분들도 밝을 때는 밝아요. 그렇지만, 막, 이렇게, 막, 나대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나대고, 막, 이렇게 하고, 어, 뭐, 진짜, 화가 나면 멱살 잡고, 이 새끼 놀라 야, 나 마우스 피스 가져와. 어. 야, 이꽉 물어라.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지. 음.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오, 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마음, 응. 어.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갖다가 탁 내려놓으니까 이 사람이 어떠고 하고서 다시 달려오는 거 아닌가 싶어. 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왜냐면 얘는 여러분이 어디 못갈줄 알았거든. 근데 여기 착하, 착하잖아요. 자기가 여러분을 갖다가 꽉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너는 내말 한마디 길게 말할 것도 없어 너는 내말 한마디면 다 되는 애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고서 나갈 거라는 거는 미처 생각도 못했던 거 아닌가 싶어 음 왜냐하면 솔직히 그 사람이 바, 어, 반드시 하게 될 후에 이런 거를 본다는 것 자체가 내 성격이 모질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 내, 내, 가 성격이 강해서 봐. 어, 그시끼 어. 파, 후회하게 내가 액션으로 보여줬지. 어.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액션으로 못 보여줄 때는 내가 그만큼 여리고, 그치, 겁이 많다는 거지. 평화주의자. 어, 나쁘게 말하면 불의를 보고 꼭 자. 저기서 싸우면은 이제 멀그 골목 돌아가고 경찰에다 신고하는 거지. 거기 앞에 가서 못 말리고. <웃음> 내가 그래야 내가. <웃음> 원래 뒤에 가가지고 어. 음맞아 근데 안돼요 어, 안돼 왜냐면은 어,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다가와도 이 사람한테 너무 배신감을 너무 크게 느꼈어요 어, 여러분하고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 다른 여자들하고 놀았잖아 어, 다른 여자들하고 놀고 어, 반성이란 이 다가올 때도 보면 반성이란게 안보여 그냥 자기가 오면 받아줄거라고 생각했던게 아닌가 싶어 응 쓸데없이 꽃은 왜 사와 누가 꽃달래? 꽃을 갖다 진작에 줬어야지 뭐 이제와가지고 어 저기만 딱 정리하니까 뭘뭘 들고와 꽃꽃이겠습니까뭐뭐 들고와가지고 뭐뭐 응. 어떻게 해보려고 수작자인데 너무 가볍다란거야 어. 너무 가벼웠고, 그러다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이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속이 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고 또, 예, 주변에서 들은 것 같아. 어, 혜미야, 혜미야, 혜미야. 야, 너, 너걔 있잖아, 철수. 어, 니전 네 남친. 어, 그 새끼 어디서 뭐하고 있대더라 이런 소리를 갖다가 듣기 싫은데도 꼭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어 왜냐면 주변에 그 활동적인 친구들 있잖아요 오만대 소문은 다이 사람한테 어, 흘러나온다라는 그런 거 그러니까 하여간 그 듣기 싫은 말을 갖다가 자꾸 들으니까 여러분이 성격이 그렇잖아도 막 이렇게 왁왁 왁 해갖고 막 풀고 막 어디 가서 춤추고 미친 듯이 풀수 있는 성격도 아닌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치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음. 너무, 어, 좀, 여러분들이 성격이 착해. 가만히 보면. 음. 너무 착해. 조금 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어떻게, 어. 조금 스트레스를 좀 풀어봐요. 음. 병나 이러다가. 마, 그, 그, 만성 스트레스로 오는 병들 있잖아요. 음. 그, 심, 가슴 답답하고, 그, 우락병 같은 거, 우락병 음. 정말, 응. 내가 그 말이 무섭게 이게 나왔네. 응. 여러분들이, 어, 이제 성격이 살살, 어, 변하는 게 아닌가 싶어. 변한다기 보다는 그런 것 같아. 그, 그, 사람이, 그, 자기가 살고 싶을 때에는 반대로 나를 봐달라고, 그, 사고를 치거나, 막, 이런 것처럼,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니까, 나를 봐달라고, 어 조금, 어내 성격은 아니지만, 그치, 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 어 여러분의 행동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봐달라는, 그니까, 나는 행복하고 싶다. 나이 슬픔에서 나오고 싶다라는 그 재수처를 갖다가, 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막, 활달하게, 막, 어,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게 그거지. 내, 내가 이 슬픔에서 나오고 싶고, 이 뚜껑 열림이, 이제 더 이상, 어그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음, 그렇게 보여, 나는. 왜냐면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음.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여러분도 어울리고 다녀요. 어, 어울리고 다니고 어, 저기 막 친구들하고도 놀러 다니고 나, 저기 막 다른 이성도 한번 만나보고 그래봐요. 내키지 않아도 어그 기분 전환 같은 거 있잖아. 꼭 사귀라는 게 아니야. 그 남자 여자 뭐 삼삼오 이렇게 만나서 같이 어, 뭣도 해먹고 어, 수다도 떨고 하다 보면 기분이 풀린다는 거지. 어 그냥 그치 뭐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이 기분이 누굴 심각하게 사귈 저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렇게 사귈... 여러분 그러다가 어 저기 마 저거 생겨 어 그래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어,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생겨요 어 이렇게 어 만약에 안 생긴 사람들 보면 어, 생기, 생기니까 너무 이렇게 어,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거지 음.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얘기하고 음. 그 나의 마음을 갖다가 나눌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유하지 말아요 음. 왜왜 왜, 왜 공허하지 말라그냐 그러면은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른 건 없어. 응. 그렇다고 막이 성격이 아닌데도 너무 막 이렇게 애를 쓰면 오히려 거기서 밀려오는 또공허함이란게 있거든. 왜냐면 막 내가 아닌데도 막 놀다가 이렇게 보면은요. 집에 돌아올 때 발걸음이 터벅터벅해. 아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응. 막 이렇게 즐겁게 대화하고 놀고 막 이랬는데 그치. 발걸음은 돌아오는 길은 허탈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내가 아닌 성격으로 기분을 전환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 살짝 어, 그냥 마실 다니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천천히 막 한꺼번에 이이 이 감정에서 나오고 싶어서 너무 한꺼번에 뭐를 하다 보면은 그쳐. 급하게 먹은 떡이 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허함도 더 쉽게 밀려올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을수록 천천히 뭐 친구들 만나서 그냥 얘기도 하고 툭토 들어오고 어, 그러면 그 공허함의 크기도 작다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런 안 좋은 감정들 우울한 감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 청소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이 선생님 그냥 저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죠. 아니야, 나 카드 카드 보고서 어 저기 막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했을 적에 어, 여러분의 안 여러분이 아닌 모습으로 변했을 적에 밀려오는 공허함을 알거든. 어 너무 애쓰지 말라라는 거야. 너무 애쓰다 보면 내가 뻘 뻘짓하게 된다는 거지. 어, 나, 내가 아닌 나, 나의 나 모습으로 뭔가를 갖다가 액션을 하려면 그게 자연스럽겠냐라는 거예요 어, 살짝 뭐 이렇게 좀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과하게 어, 갑자기 뭐, 도였다가 뭐 이거 아니라 내가 도도도도 도, 도, 도 갔다면 어? 이제 독에 걸린 뭐 있잖아 도, 도, 개, 나, 개, 개, 도, 개, 도 이런 식으로 어, 저기 막 갑자기 도뭐도뭐 도뭐 이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한발한발한발한발 한 발, 한발한발 이렇게 나가다, 나가다가 보면 그 허탈함도 줄어든다라는 거지. 음. 또 그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또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도 있어요. 음. 막 갑자기 내가 아닌 삶을 갖다가 확 액션을 하려니까 아 이것도 즐겁지가 않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근데 그 너무 급, 급발진보다는 천천히, 어, 봄바람 불듯이, 그렇게 하면은, 어, 맞아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좋은 결과를 얻고, 주변 사람들도 많아지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말할 사람 없잖아. 음, 좋은 사람들로 천천히 하나하나씩 채워나가요. 왜냐면은, 애인도 필요한 건 맞아. 남친도 필요하고 남편도 필요해. 어, 남편 있으면 애인 있으면 안 돼요. 어, 그게 아니라, 그 남친에서, 어, 좀더 발전된 미래를 계획하는, 어, 그 다음에 남편이 이렇게 돼가잖아. 그렇다 할지라도, 어, 내가 동성 친구들, 내가 마음을 나누고, 어, 막걸리 한잔 마시고서 김치 쫙, 김치전 한잔쫙 입에다 넣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 너무 이렇게 혼자 앉아서 우울해하지 말라고 어, 이 친구가 받을 벌은 무엇이냐면요 그거에 반이 사람은 후회해요 여러분 저게 놓고서 음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어이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보다 더더 어, 더 공허한 삶을 맞게 어,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다 그치 경제적으로도 조금 어, 나중에는 쪼들리게 돼요. 이게 이 사람이 받게 될어이 어, 사람이 하게 될 후회예요. 반드시 올 후회라는 거지. 음 왜냐하면 이게 그래 그. 남녀가 같이 남친, 여친으로 이렇게 계획을 꾸어서 가는 건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를 않아. 왜냐하면 규모에 맞춰서 그때그때 그때 조정을 해나가니까. 그렇지만 매, 매번 세 여자면 뭐야? 매번 돈을 써야 되잖아. 그 여자야 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하룻밤을 어떻게 해보려면 질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마이너스 통장 되고 남아있는 여자 하나도 없고, 그렇고 이런 생활이 몸에, 배, 이 사람은 배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할수 없다는 게 이 사람이 받게 될 벌이라는 거예요. 어, 이렇게 떠돌, 떠도는 거지. 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운 내시고 어, 조금이라도 이 리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힐링이 됐으면 해요. 네, 이번 카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뒤통수 치고 간그 엑스 그가 반드시 받게 될 음. 뭐였지? 어. 후회! 아, 반드시 하게 될 후회 아. 카드에 신경쓰다보면 미안해요 그냥 그래라니 해야 자꾸 나이들만 깜빡깜빡해 아 진짜 솔직히 요즘은 그래 요즘은 사람 비타민이나 이런 게 음식이 좋아졌잖아 그래서 요즘 나이들 비해서 다 젊어요 생긴 것만 젊지 어. 4 내장까지 젊을까 어. 아무튼 그래요 응? 네, 반드시 하게 될 후회 이 사람은 어. 저기 뭐 후회라기보다는 조금 인생을 갖다가 어, 인생을 너무 가볍게 가볍게 어, 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 어, 사단이 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무슨 어, 뭐, 뭐 사단? 어, 인생이 그치? 인생이 사단 절단이 나는 거지. 어떻게 절단이 나? 그냥 맨날 그지같이 사는 거요 음. 진지함이란, 일도 어, 없고, 어, 진지한 게 없어. 어, 말은 또 청산 유수야. 어, 말은 또 잘해요. 막, 그니까, 말이 많은 거하고, 뭐, 저거하고 좀 달라. 이 사람은, 얼핏 보면 사람은 진짜 좋거든. 음, 사람도 좋고, 주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음. 또, 뭐, 그런 거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에 비해서 그치 어, 약간 음, 구라 구라 같은 게 없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처음에 뭐 있는 줄 알고 와 내가 그러니까, 와 우르르 몰렸다가 딱 까보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까보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이더라 라는 거예요 어, 말로는 근데 이 이게 뻥을 쳐도 좀 그럴싸하게 쳐야 되는데 어, 뻥에도 그렇게 깊이는 없다 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을 갖다가 그냥 아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런 식으로 듣는 것 같아 왜냐하면 어, 그렇지 않아 어, 이 꾸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 정도로 좋은 거는 아니야 어. 그렇게 고 그러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 경제관념이 크다, 그렇게 좋지가 않아. 어, 얘가 비춰지는 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고, 타이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 타이틀은 겁나 좋은데, 알고 보니, 내, 내장을 갖다 딱 끄제 보니까, 부실기업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한국에 그런 기업들 많잖아. 어, 건물은 의류리하는데, 봤더니 은행 빚이 얼마에다가, 어, 부실기업, 직원들 인건비도 제대로 못 주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겉으로 보기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안으로 다 부실부실한 거지. 어, 다 녹이 쓰러가지고 조금만 쳐도 그냥 다리 하나가 무너질 지경이고 막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 어,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조금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간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비해서 이 사람의 어, 내실은 굉장히 부실하다. 녹이 다 쓸었다. 어, 녹이 다 쓸었다. 음, 그런 거예요. 어. 이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왜겠어요 그, 저기, 찌적대던 여자들하고 다안 됐지. 이, 이 사람, 자기는, 어, 옛날 생각만 하고 있을 수 있어. 어, 왜냐면 옛날에는 잘 됐을 수 있으니까. 어, 옛날엔 내가 항상 승승장구였지, 뭐. 어, 이건 일도 아니야. 뭐, 어, 껌이야, 껌. 이러는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고,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한걸 갖다가 다 끝났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유, 쟤 또, 어, 또 구라치는 거 뻥치는구나 아유, 또 제가 또 얼마나 할까 뭐 이런식으로 하는건 거. 이 나이와 상관이 없어 음,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그쵸 깊이가 없다라는 거야 어, 그냥 우르르 끓여낸 어, 도레미탕 같은거지 음. 도레미탕이 뭐예요 라고 하면 고깃국은 고깃국인데 어, 고기가 스쳐간국 어, 고기가 요만한게 도레미 3개 들어있어갖고 고기는 들어있잖아 아무튼 그런것처럼 어, 진한 어, 그런 장인의 맛이 없는 사람이다. 어, 도레미탄 같은 사람이다. 음. 이 사람이 마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있어. 근데 어,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이 사람 믿을 게못 된다는 거. 어, 왜냐면 여기저기 걸린... 어, 애자도 있지, 어, 정자도 있지, 숙자도 있지, 어, 말자도 있지, 어. 동네, 응, 어, 자짜 언니들 다 깨고 있을 거야, 응. 음. 왜 자짜 언니야? 야, 좀 올드하잖아, 어, 올드하잖아. 어. 저기, 막, 막 되게, 어, 올드하고, 막, 이런, 이러, 이러는데 하는 짓은, 어, 애 같지. 그런 거야. 원래 나이가 먹어도 남자들은 애 같아. 음, 애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돌아와도 여러분들 반겨 주겠어요. 누가 오라 그랬어? 아, 뭐지 지맘이니까 지가 온다 쳐도 뭐 내가 언제 받아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이 사람이 돌아왔는데도 내가 왔어. 이리 오너라 했는데 어디서 개가 짖느냐 이러니까 이제 실망을 한 거지. 음. 뭐, 뒤가 온다, 그러면 내가 뭐, 뭐, 저기, 막, 산적이라도 굽고 앉아 있어야 돼? 어. 그거 아니잖아,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대화도, 어, 얘기도 못 나눠보고, 그런 게 아니었던가, 어. 이 사람은 그런 거야. 너하고 내가,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예정이 있는데, 그래도 너랑 나랑 뭔가 새롭게, 그, 새로운, 어, 실을 어, 쓰면 안 될까? 어, 그런 거지. 어, 하나의, 어, 저기, 막, 그, 챕터는 끝났고, 우리, 넥스트 스텝으로 한번 가볼까? 이거지. 오늘의 이야기는, 어, 다시 써가자,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들어주나 안 들어주지. 어. 여러분이 이거 딱볼땐 봐봐. 어, 그거잖아. 네가 반드시, 바, 어, 하게 될 후회인데, 이걸 받아주면 안 되지. 음. 안 받아줬으니까, 이게 궁금한 거 아닌가 싶어. <웃음> 아무튼, 응. 어. 음. 야, 얘는 저기만 뭐, 여러분 잘하셨어요. 와, 꼬르륵 소리 진짜 크게 들린다. <웃음> 살좀 빼려고요. 음, 이 꼬르륵 소리 안 나기 위해서 자꾸 뭐를 먹으니까 살이 안 빠져. 어, 당분간 꼬르륵 방송을 하겠습니다. 어, 아, 안챙피해 이제. 처음에나 챙피했지 하도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이제는 단련이 돼가지고. 아무튼, 어, 아니. 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올 거면 그그그 그, 그 기집들은 다 정리하고 오던가 어. 정리 하나도 안 하고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걔가 똥을 끊칠 란 말을 내가 왜 쓰겠어 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이이거이 이, 사람은 습관 예그이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 뭘 하나 어. 이번 카드도 그렇지만 얘도 마찬가지야 어, 나일가 상관이 없어 뭐 지문하게 하는 게 없어 음근데 어, 저기 막 어 혹시 이 사람이 가정을 가졌다면 그래도 마누라는 그냥 말뚝으로 어, 묻어놓은 사람 어 하나 박어 딱어 말뚝을 하나 꽂아놓고 어 꽂아놓고 막 수태 기집질 하고 다니까 그니까아 여자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을 했다면 음어 근데 만약에 결혼을 안한 사람이라라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헤어지고 해도해도안 되니까. 어.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어우, 구제불능이다 어, 싶어갖고, 어, 내, 그냥, 아, 가세요. 니갈길 네 가세요. 어, 기집 열을 끼고 놀든, 스물을 끼고 놀든, 어, 내, 내 알바 아니오. 니네 인생 그냥, 니가 그, 그렇게 살고 싶다는데, 응, 어, 그냥 가시오! 이랬던 것 같아요, 어. 아, 처음에는 좋죠. 사람 젠틀하죠. 어, 점잖해 보여, 응. 어. 어, 처음에 볼땐 그럴싸해. 응, 어. 그럴싸해. 아이고 뭐이 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는데도 안돼 왜냐면 여러분이 이미 뒤통수 맞은 게 있는데 되겠어요 어, 여러분한테 그렇게 신한 기억을 갖다 완전 탁그 어, 찍어놓고 갔는데 이걸 받아주겠냐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왜 왔을까요라고 생각하면은요 어, 돈도 다 떨어졌어 이제는. 예, yeah. 기집질도 돈이 있어야 하지. 어, 돈도 다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분한테 온 건데 어, 여러분은 좀 속이 상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이, 저기 뭐 1일3번 카드가 다 속이 상하네. 음. 왜 속이 상하겠어요? 어, 아유, 그, 그런 거지. 내가 이, 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어, 이런 인간인지도 모르고. 내가 정을 줬다는 게, 어, 내가 한심하고, 어우, 저 새끼, 어, 그치, 뒤통수도 어, 먹게 죽고. 야! 니가 나가서 죽든 말든, 어, 굶어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야. 어, 니가, 응, 어, 가 배고프고 굶주린 걸왜 나한테 내게. 내가 니네 엄마냐, 뭐냐, 응. 가 이, 이,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어,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어, 그,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시지 못해. 하여간 그런 뉘앙스라는 거지. 어, 그런 뉘앙스, 그런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해도 속은 상하지. 나 같아도 속 상해요. 어. 어, 얘가 떠나가 가지고 그집 골로 해서 어, 딱 왔는데 어, 내가 얘를 갖다 발길을 뻥차고고 어, 굶어 주든 말든 내할바에딱 보내고 나면 나 같아도 찝찝, 어. 기, 우울하죠 좀잘좀 좀 살지 어, 저게 뭐야 도대체. 음. 야 어디가서 나 아는 척도 하지마 어, 나 같으면 이렇게 한다 어, 난 진짜 내가 너하고 어, 저기 막저 저기 했던 것도 쪽팔리니까 말하지마 이럴, 이럴 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착하다 어, 착하네 진짜로 음. 아이고 조금 쉬었다 해야겠어요 잠깐만 저 소리 때문에 음. 아 내가 이제 좀 조용해졌네요 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나 아무튼 음. 그래서 여러분은 상처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음, 받아주기는 그렇고 그렇지만 어, 마음은 편하지 않다라는 거죠 음, 마음 편할 사람 없지 어디 봅시다 음이 사람은요 음, 여러분들하고 헤어져 갖고 되는 일이 없어요 음, 되는 일이 없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어, 인간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인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일어서야 되는데 어, 왜냐면 여, 연애도 좀 돈이 있어야 되잖아 일어서야 되는데 음, 어, 자기를 갖다가 어, 어느 정도 어, 서포트 해줄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 구하기 힘들지. 누가 저기서 서포트 해줘? 음, 서포트를 누가해 누가 하기는? 그러니까 주변에 음, 사람들하고 이렇게 저기하고 이 저기 막 여자를 통해서, 어. 여자를 잘 얻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뒷받쳐줄 사람을 갖다가, 어, 저기, 뭐, 원하는 것 같고, 자기 나름대로 그게 준비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어요.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으면서, 어, 여러분한테, 음, 그래도 한 번은, 그래도 아예 모르는, 어, 저기, 사람한테 그런 것보다, 그래도 내가 빠, 그 우물을 팔때 내가 그래도 몇번 팠던 게 내가 팠던 우물이 조금 더 쉽게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도 온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거 알고 있는 것 같아. 음. 알고 있고 왜냐면 너무 잘 알잖아. 이 정도 되면. 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노크를 하는 게 음. 너무 얕아. 어, 속이 환히 다 보여. 어. 속이 너무 빤히 다 보이니까 여러분이 어. 그냥 예,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지가 어, 되게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라 생각하는데 안 돼요 다 어. 여러분하고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안돼 이러면 어. 얘가 지금 지금 금전적으로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얘가 지금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주변에 인맥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남녀간의 문제 아니에요 어, 살을 섞은 정 때문에 내가 어렵다면 도와준다고 얘가 그거를 갖다가 노렸는데 이미 얘가 쓴그 수법들이 이이 이 바닥에 빼곡하게 깔려져 있는데 그게 먹힐 리가 있겠어요 안 먹히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게 이미 소문이 날 만큼 났어 어~ 소문이 날 만큼 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치 내가 그~ 그~ 얘기하잖아요 그~ 한비자의 아침시장하고 저녁시장 아침 시장에 사람이 더 몰리는 것은 아침 시장을 더 사랑하고 저녁 설 장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침 시장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물건들이 많잖아, 아침에. 저녁에 물건이 다 빠지잖아. 그 옛날에 7일장 같은 거, 5일장 같은 거 보면 아침에 가야 물건이 있지. 저녁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아침장을 더 사랑해서 사람들이 아침장을 찾는 게 아니라 물건들이 싱싱하다란 말이야. 얘는 이미 저녁장이라는 거지. 사람들이 발길이 뚝 끊겼다는 거야. 왜? 얘한테는 이미 더 이상 사람의 냄새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지. 누군가를 갖다가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거는 자기 편하자고, 어, 자기 편하고, 어, 자기 맘대로 하면서. 그러는 거면은 그, 그 사람의 그 인맥이 가봤자 얼마나 오래를 가겠습니까. 애는 돈도 떨어졌죠. 인맥도 떨어졌죠. 여자도 떨어졌죠. 음, 옛날에는 그렇게 낚는 족족 월척이었는데 요즘은 찜만 먹고 그 미끼, 미끼만 미끼 먹고 그냥 쏙쏙 잘도 빠져나가네 음. 미끼를, 미, 미끼만 를미끼쫙 빼먹고 싹쏙 잘도 빠져나가니까 음. 음, 그 사람들하고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음. 그 조통 관계들 음. 아 옛날이여 하는거지 음. 주변에 사람은 많아요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어, 주변 사람들한테 얘가 다 뻥구라 어, 지키지도 못할 약속 공수 표난발어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사람의 말은 들어주지도 않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받게 될 벌이 바로 그거야 아무도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지 음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음, 그냥 이 궁핍 하면서 나오지 못해요 일안 풀려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음.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 보면서 마음 한 구석으로는 이렇게 썩, 그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 어. 즐겁고 유쾌하고 통쾌하고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음. 그리고 이 사람이 몸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음. 너무 몸을, 어. 몸을 너무 많이 썼다. 어. 어 서, 선생님 그 사람 그렇게 몸쓰는 사람 아닌데요 아 몸을 썼겠어요 어. 음이 사람이 아픈거는 음, 어, 몸이 아플 수도 있지만 왜냐면 그 경제적인게 안좋아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이 안좋을 수도 있지만 어, 그, 어 그런거 있잖아요 돈고 어. 그러니까 너무 그 저기, 마, 정을 갖다 많이, 어, 잡다하게 써가지고, 남, 남성 기능이, 어, 막, 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 어, 동꼬가뭐예요머 뭐, 어, 그, 저기, 제, 내 옛날 비디오 보면, 동네 고추, 동네 고추. 그러니까 여자들을 갖다가 하도 그냥, 어 그러다가 보니까, 그, 지금, 슬슬 그게, 어, 잘안 되지 않나 싶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그 옛날에, 어, 옛날에도 그렇게 잘된것 같지는 않아. 어,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바뀌지, 어. 여자가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그, 그,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어, 저기, 막, 어, 자존심에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이었으면, 여자가 이렇게 바뀔 리가 있냐는 거예요. 음. 그, 그니까 얘가 지복을 지가 발로 찬 거지. 어, 지복을 지가 발로 찬 거예요. 그, 음. 그, 자존심이 많이 저기 될수 있어요. 음. 네. 뭐 그게 되겠어 이제 와서 음, 잘안 되지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받게 될 벌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어, 자기가 이제 자기 그, 그, 현실을 갖다가 조금 직시하는 것 같아. 이제, 이제, 파이팅 넘치던 것도, 그건 지 생각이고, 어. 나는 얘가 파이팅 그렇게 넘치는 날 아니었다고 생각해. 남자들은 자기가 다센줄 알잖아. 누가 들으면, 이 세상에 병강세 아닌 남자는 없어. 어. 다 파이팅 이 넘쳐. 근데 아니잖아요. 어. 얘는 완전 밤저. 밤져. 어, 밤저가 된것 같아. 그, 그러다가 보니까, 뭐, 뭐, 무슨 생각이 드냐 면 아, 이러다가는, 어. 진짜 내 주변에 여자 하나 안 남겠구나 싶은 그런 거, 어, 그래서 이제는 뭘 하나라도 제대로 가져가야겠다라고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슬슬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게, 그래. 이게, 때는, 후회해도 때는 늦은 거 아닌가 싶어. 음, 소문이 이렇게 다 났는데, 뭘, 이제 와서 뭐, 어떡해. 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운이 있었을 적에 자기가 정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런 생각 들어도 늦, 늦는 거 아닌가? 어. 나중에 이 사람 뭐, 뭐, 동네 뭐, 급식소 같은 데 가서, 응, 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 나중에, 나중에. 음, 그, 맞아요. 얘가, 어, 인, 저기, 막, 자, 기가 자꾸 기운이 떨어지는 걸 갖다가 조금 느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진지한, 어,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저기 찔러보기식 연애보다는, 어, 가벼운 연애보다는, 진지한 연애를 갖다가, 해야 쓰겄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나? 환경이 안 좋은데? 음, 환경은 되게 안 좋다라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진지한 그 연애를 하기에는. 이미 살아, 그렇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뿌린 게다이단 것들만 다 이렇게 해놨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 희망을 버려. 누군가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어. 그치. 누군가는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그게, 그 자체, 그런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거야. 응안 돼요. 응. 왜 누군가는 자기한테 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 이렇을 생각을 안 하고 꼭 누군가의 도움을 불러서 누군가는 나를 구해주겠지라는 이런 아니란 생각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자기가 현실을 깨달은 것까진 좋아. 어, 거기까진 장족의 발전을 했어. 음, 응. 이렇게 지구력 떨어지는 사람이 장족의 발전을 했어. 근데 뭐야? 그 장족의 발전이 뭐야? 남의 도움을 받아. 어, 남이 손으로 내 코를 풀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돼. 사, 살펴보니까 뭐야 주, 어,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딱 먹게 먹었어 그래 예, 나도 이제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야 어, 환경이안 받쳐주는 거지 어, 자기가 다 망쳐놨잖아 음. 그러니까 자기가 그판 음, 구덩이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어, 자기가 빠졌고 아무리 자기가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갖다가 맺으려고 해도 어,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해. 맺고 싶어요. 그렇지만 음. 그게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고 어 제대로 된 인간 관계도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A한테로 갈까? B한테로 갈까? 이런 식으로 어 어떤 사람하고 그런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안정 자기의 금전적인 안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금전적인 안정을 갖다가 이룩하려고 하니까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지 어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가 어, 이 사람 뭐 인물 잘났어요 뭐뭐 어, 어, 진짜 밤일 어 이거예요 어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 아니면 집안이 잘 살아요? 어, 그거, 그것도 아니면. 이거 딱 보니까 그거 다 아닌데, 뭐.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음, 아, 뜻대로 안 돼요. 자기가 세운 계획, 들이 다, 음, 너무나 미천한 계획이다라는 거지. 미천하다는 거는 보잘 것 없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진실성이 없잖아 진실성이 없고 하다 하다 안되니까 그런거에요 얘는 돈 많은 여자를 갖다가 지금 찾는 중이라는거예요돈 많고 어 그리고 자기한테 잘 베풀어 줄 사람을 찾는데 그게 그렇게 시, 그, 이 사람의 그 드림이에요 어, 이 사람의 꿈이야 그런 사람을 찾는게 음 근데 안된다는거지 음.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그렇게 되게 좋은 사람은 못 돼요. 어, 분석가고, 나름대로, 하, 그, 상황을 갖다 착 분석해가지고, 어, 그, 자기의 행동을 갖다가 그 상황에 맞게 탁, 탁할수 있는 사람이 못 돼. 어, 어, 지구력도 떨어지는 방면에, 수도 굉장히 얕다란 말이지. 그, 그, 바삭한 수를 갖고서 어떻게 쓰냐는 거야. 옛날에는 그나마 젊었잖아. 젊고, 가능성이어야 했잖아. 젊은 사람은 뭐야? 극지 않는 복, 권이잖아요 이제 다 긁었잖아. 어. 복권 숫자 다 나서 꽝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알게 됐는데 뭘 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 얘가 뭐 진짜 나이트 가가지고 어, 저기 돈 많은 애들 꽃을 그거라도 돼 그것도 안돼 이제는 나이트 가봐 진짜 그 뭐지 갓바 어, 가, 어, 갈라진 갓바 있잖아요 식스팩에 갈라진 갓바 저기 막 우통 반쯤 벗고 돌아다니는 애들 어 천지 빼갈인데 지가 무슨 수로 하겠냐고 지식도 딸려 어, 다 딸리는데 어, 모질이 삼종 세트 다 다 아, 얘가 갖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하겠다고. 응. 안 되는 거예요. 응. 꿈만 장황하다. 응, 장황하고 결국은 이 일은 응. 그냥 지 생각일 뿐이고 지 계획일 뿐이고 실현 가능성 제로인 꿈이라는 거죠. 응. 노력, 지금 그 노력해요. 노력 중이에요. 그게 응. 저기 막 반드시 받게 될 후에 자, 어디 봅시다. 응. 반드시 받게 될 후에 뭔가 봅시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공략하는 건좀더 그, 어~ 시원시원하고 막 그~ 자기 막 어~ 좀 화통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한테 막베풀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 찾고 있는데 결국은 다안 된다 어~ 다안 된다. 어, 다안 되고 이 사람의 꿈은 다숲으로 무너지고 어, 이미 다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다 무너지고 빈깡통이고 빈수레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은 이미 후회는 하지만 어, 후회는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한테도 여러분도 안 받아주는데요, 뭐 음, 여러분 음, 여러분도 안 받아주고 음, 그냥 그 미래가 박지 않다. 음, 미래가 박지 않다라고 봐. 어,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자기가 뿌린 사람은 뿌린 대로 걷는다 그러잖아. 자기가 어, 그 진실한 마음을 배신한 대가. 여기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차, 진짜로 착해요. 음. 오늘 카드에 저기 막그 굉장히 눈에 띄는 거는 그 우리 파랑새 분들이 진짜 성격들이 다 좋다라는 거야. 아, 사번 카드는 진짜 통쾌한 것좀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쌍따를 날리거나 쌍욕을 해 가지고 냈다 팽겨치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 너무 참았다라는 거지. 음. 너무 참고 어 저기 막 힘들고 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파랑새 분들은. 파랑새 여러분 힘내세요. 이 사람은 어, 이미 후회하고 있고 자기가 별짓을 다 해도 이제는어 인제는 안 돼요. 밑에서 팍팍팍팍 치고 올라오는 거 무슨 수로 하겠어 지금 이 나이에 안 된다. 어, 안 됩니다. 네 3번 카드 후, 어, 속이 어, 후련하셨나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뒤통수 치고 간그 X 음, 그 X가 반드시 어, 하게 될후에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어휴 이 사람은 음, 저기 뭐 그런 것 같아. 희미해지는 지난 추억 속의 그 길을 어, 엄청나게 다시 걷고 싶은 사람? 음 미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그냥, 어, 막, 발탄 강아지처럼 달려가고 싶어. 빨빨리 거리고, 빨빨빨빨 응. 발탄 강아지 여러분 알아요? 어, 강아지가 발이 타면 어 뜨거우니까 빨빨빨리빨 거리고 돌아다니겠지. 그거에요. 어, 여러분한테, 어, 어, 내발좀 어떻게 해서 하고, 달려가고 싶다. 어, 달려가고 싶다라는 거. 미칠 것 같다. 어, 괴롭다. 어, 괴로워요. 이 사람은, 음, 어 약간 레벨이 다른 사람 같아 음, 어떻게 다르냐면 1, 1, 2, 3번 카드에 비해서 얘는 조금 에너지가 어좀 독특한 사람 같아요 얘가 아, 지금 상황이 진짜 안 좋은데 음. 어이 이 친구는 뭐 하나에 빠지면 꼭 남들보다 데미지가 더 크다 그래야 되나 어 데미지가 엄청나게 커요 음아 느낌 나는데 어느, 무슨 느낌이냐면요 어 그, 여러분 생각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생각 진짜 많이 해. 어떤 느낌 나냐면 음. 어. 이, 이것도 이그 느낌 나그 황새가 어아 뱁새지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다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자기 가랑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어, 황새들을 갖다가 쫓아다닌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런거지 뭐 신분상승 같은거 어, 신분상승을 갖다가 노리고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거예요 팔자고쳐 보려고이 사람이 음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느낌상 뭔가 되는 느낌인데, 3번 카드하고 좀 달라요. 3번 카드는 집불도 없으면서 어, 황새를 쫓았는데, 이 친구는 뭔가가 그래도 좀 느낌이 카드상 뭔가 쫙 올라오는 느낌이 그래도 나름 어, 비주얼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비주얼이 나쁘지 않다라고 봐. 예를 들어서 얼굴이 오징어라 그러면은 자기 개성을 탁 살려가지고 어, 자기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사람, 음. 자기의 매력이 뭔지를 갖다가 좀 아는 사람 같아요. 느낌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황새를 이렇게 쫓았지. 어. 그. 자기의 그 컴플렉스를 잘 가리고 자기의 장점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느낌상 요 4번 카드에, 어, 남자분, 음, 남자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남다른 면이 없지는 않아. 어, 남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음, 그 남들은 좀안 되면은, 음, 안 되면, 대충 그냥 하다가 포기하고 막 이러는데 얘는 약간 음, 집요함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 음 집요함도 없지는 않고, 음. 어, 약, 어, 그리고 그 역경에 있었을 적에 역경에 있었을 적에 사람들은 아안 된다, 뭐 어쩐다, 막 이러지만 얘는 조금 그걸 갖다가 좀 끌고 가는 타입이 아닌가 싶어요. 응. 음. 좀 끌고 간다, 얘는. 음. 음. 지금 좀 느낌이 좀안 좋은데? 음. 느낌이 안 좋다고 뭐가 좀만 기다려봐요.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맞아. 이 사람이 이 여자를 갖다가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평범하게 만난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음, 그, 약간, 그, 사기성이 조금 짙다 그래야 되나? 어, 여자한테 좀 당한 느낌이나, 어, 당했다라고 봐요. 왜냐면 얘가, 이 친구가, 그, 이, 이, 이런 경험은 조금, 어, 그이 사람은 막 이렇게 여자를 막, 막 갈아타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갈아타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하나에 빠지면 되게 거기에 집, 그 집착이라고 그집 파고든다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인데 이, 이 사람이 뭔가 이 여자를 만났을 적에 그냥 정상적인 루트로 만난 여자가 아닌 것 같아 어... 비정상, 그러니까 그 SNS 상에서 만나가지고 알게 된게 아닌가 싶어. 근데 이 여자가 되게 화려한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이 화려하지 않아도 하고 다니는 게 화려하다거나, 응. 음. 약간 이 여자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움이 아닌가. 어. 내추럴한 게 아니라 약간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 이런 쪽 만들어지지 않았나. 음. 그런 그런 미인이라 그래야 되나 어. 어, 그 여자한테 좀 당한 느낌이 없지는 않아 어. 좀 털린 것 같아요 어. 뭘 털렸겠어 뺏겨 먹은 거지 어, 뺏겨 먹었다 음. 그리고 이건 조금 뺏겨 먹어도 많이 뺏겨 먹은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 왜냐면얘 내가 그랬잖아 이 친구는 뭘 빠져도 좀 깊이 빠져드는 거여 가지고 어느 선에서 근데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데 얘가 손절을 갖다가 빨리 못한게 아닌가 싶어요 어. 들어간 게 아깝잖아. 들어간 게 아까워서 계속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한게 아닌가 싶어. 이걸 어떻게든 붙잡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과연 사랑이냐는 거죠.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라기보다는 음.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 좀 남다르다고 그러니까 뭐, 뭔가 에 파고드는 성향이 있고 내가 어, 했던 게 너무 아까우니까 내, 내려놔야 될 때를 갖다가 포기해야 될 때를 갖다가 빨리 포기하지 못해서 음 빨리 포기하지 못해서 왜냐하면 고를 코, 코 앞에 두고 있으니까 어 자기가 그 잡힐 듯 잡힐 듯 이런 게 계속 안타까움이 이런 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놓아야 될때를 놓지 못해서 어 폭망한 게 아닌가 싶어 어 폭망했어요 폭망하고 그리고 이거 이거 여러분들도 이 사람 폭망한 거알수 있을 것 같은데 소문이 좀난것 같아요 음 소문이 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지만 몰랐던 게 아닌가 싶어. 왜 사람이 뭔가에 빠지면 눈가리고 귀가리고 막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어, 목적을 향해서만 달래갔기 때문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갖다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느낌. 그리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 사람이 그냥 어, 강행한 것 같아요. 강행했는데 뭐야? 막, 어, 완전히 뭐 말렸지. 제대로 말린 것 같아요. 제대로 말려가지고 어. 뭐 진짜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고 막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얘기해 주나 안 하지? 입장에 바뀌어봐. 해 주나 안 하지. 일단 털어 먹을 거다 털어 먹고 어. 어. 껍데기 홀랑 벗겼는데 뭐하러 여기서 이 여자가 여기서 더 얘기하겠어. 어. 그렇잖아요. 음. 그런 거야. 그리고 지금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어. 혼자 뭐벽 보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혼자서 중얼중얼 거릴 수도 있고, 감정이 지금, 음, 감정이 되게 널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막, 어, 막, 막 슬펐다, 이만큼 슬펐다, 이만큼 슬펐다, 막. 슬, 슬... 그니까, 기뻤다 좋았다가 아니라, 이만큼 슬펐다, 이만큼 슬펐다, 막 슬픔이 크게 막, 막, 막, 어, 춤을 춘다 그래야 아나 어, 어, 약간 어, 잠수 어, 방에 틀어박혀 앉아서 혼자서 머리 막 쥐어짜면서 어, 머리 붙잡고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감정이 이래요. 감정이 그그그 그, 그 해파리 해파리가 바다에서 숨 어, 움직이지 이런 식으로 해파리가 움직이잖아요. 게 감정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어 머리에 쥐가 어, 와 미칠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나올 수 나오질 못해. 음. 왜 나오지 못하냐라고 하면은 얘는 뭐에 빠지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 빠지면 안 되는 애야. 음, 어디 빠지면 쉽게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는데 얘가 이, 이 여자한테 달려갈 때 진짜 이 사람 성질에 맞지 않게 조금 음, 급하게 달려간 게 아닌가. 어 그래 여자가 이 대전에는 여자가 좀 괜찮은 여자 같아요. 음,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잘된 케이스? 어, 몸도 그렇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급하게 달려갔던 것 같아. 음, 근데 그런 여자 얻으려면 돈 많이 써야 돼요. 음, 그리고 이렇게, 어, 화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거 있어. 그, 뭐, 시시한 거 선물하면은 짜증내지. 그니까, 뭘 하나 선물해도 좋은 거 해야 되고,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어, 일반적이지는 않고, 이 친구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여왕벌은 아니야. 여왕벌은 아니지만, 어, 어, 여왕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어, 자, 그, 그, 그런 거, 좀 눈이, 그니까, 사치나 허용이 조금 있다 라고 봐요. 그래서 이 친구의 그, 이 친구를 원한다면 이 사람의 그 레벨을 맞춰줘야 돼, 눈높이를. 어. 그, 먹는 거서부터, 입는 거서부터 다, 그런 걸다 맞춰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할 능력은 못된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거절났다는 거지. 음. 거절랐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거덜난 건 거덜난 거지만 이 여자가, 남자가 이 사람 하나만은 아니었다는 거야. 되게 막 복잡하진 않아도 좀 복잡해. 어, 어 완전히 복잡한 여자는 아니야. 어, 근데 좀 복잡해. 음, 완전히 복잡한 건 그거 있잖아요. 어,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고 그런 거든데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어, 좀 가리긴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 어 굉장히 힘들어요. 어, 되게 힘들어. 근데 이 사람 여기서 쉽게 못 빠져나올 거예요, 성격상. 음, 성격상 쉽게 못 빠져나온다. 음. 막, 이제 지금 그, 내 안에 있잖아요. 천, 그 악마하고 천사가 막 싸우는 거지. 너 지금 지금이라도 어, 네 상황을 갖다가 똑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어. 어, 너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 아니야 나 그럴 수가 없어. 저, 저, 저, 그 지금 이거 보면은 어, 까마귀 열 마리 아 아홉 마리가 내 머리를 갖다 자꾸 쫙. 어 미칠 것같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 아 어, 미칠 것같아 못해 난 안에 막이 이, 지금 자기 안에서 그런 게막 싸우고 있다 그래야 되나? 음 차라리 뭐 어디 가서 김을 퍼선하고 사고치면 딱 눈에 띄는데. 방구석에 처박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아냐는 거지 이 사람이 후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알수 있냐 주변에서 근황을 봐봐요 얼굴이 초췌해져 있으면 음, 엄청나게 후 회한 거지 음. 얼굴이 초췌해져 있는지 안 하는지 왜냐면 지금 이거 알려면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알려면 알수 있다 알려면 알수 있고 누구한테 걸렸는지 알려면 알수 있다 얼굴이 초췌해져 가지고 다크서클이 진짜 배꼽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얘는 이제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는 거지 음 그런 거예요 한번 확인해 봐요, 진짜 다크서클이 배꼽까지 내려와 있는지.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왜 응. <웃음> 남자들 막 저기 있으면 안 감고 막 머리에 기름 때 이렇게 껴가지고 서 그냥 응. 그런 거 있잖아요. 응. 이 사람이 이제 막 지금 너무 너무 힘들데도 불구하고 응. 다시 어, 다시 어, 저기 막 재정비하고 어, 재정비하고 어, 그렇게 하고. 어, 아, 얘, 이, 포기 안 했네. 어, 이 여자 포기 안 했어요. 다시, 도전한다는, 다시 도전, 뭐, 이런 것 같아. 내가 그랬잖아. 얘 쉽게 포기하는 애 아니라고. 그니까, 러 어느 선에서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데, 얘, 아유, 얘, 얘, 얘 이러다가 진짜, 이 페인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지금도, 어, 지금도 페인인데? 어휴. 지금도 페인인데, 뭘, 와. 여러분 생각 엄청나게 하는구나 얘는. 음. 여러분들 생각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면 아 옛날이야 이거지. 어. 이 여자고 이 여자한테 도전하러 가면서도 아 옛날이야 하는 거지. 아이 음. 어, 저기만 조금 그렇다. 어. 뭔가 뭐를 뭐, 뭔가 아 어, 누군가 얘를 갖다가 좀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우 맞아요 개 어, 음. 중에는 이 지금 이, 이 여자를 쫓던 이 사람이 우회를 해 가지고 어, 파랑새한테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그렇지만 파랑새한테 간다고 해도 그게 어디 쉽겠나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사정이 이런데 어, 내 사정이 이런데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할수 있지 어, 헤쳐나가게 너무 많다라는 거지 음, 그리고 그 여자 생각도 나요 이 미련인지 집착인지 그거 있잖아 그, 본전을 건지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작용을 한다라는 거지. 얘는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어, 미칠 것 같고, 그 여자는 힘들어. 이 사람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어, 자기 속을 갖다가 내비치는 사람이 아니야. 왜냐면 이 사, 그, 그, 그, 그, 그 여자는 그, 남자를 갖다가 딱 사귈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나이프도 너무 행복한데 뭐하러 남자를 사귀겠어 어, 남자, 남자가 남자 없어야지 주변에서 남자들이 떠받들어주고 어떻게든 한번 어, 어떻게든 사보고 보라고떠받들어주고 선물이라도 하나 더 바칠거고 그렇잖아요 음. 그런 거지. 굳이 내가 남자 남친 여친 이렇게 딱 돼버리면 더 이상 그거 없잖아. 어. 그러니까 그 여자는 누구하고 사귈 마음이 없다니까. 지금 라이프도 너무 좋다니까.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안 보여주지. 뭐하라 그러겠어요. 어, 저기 막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진짜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제대로 된 사람을 고르려고 하지. 자기의 그 그치 그 욕심. 어 어떤 여 여자도 남자도 돈 많고 이쁘고 날씬한 여자 만나는 게 소원이잖아. 여자도 그렇잖아. 어돈 많고 성실하고 나 겁나 사랑해주고 됐다 멋있어가지고 내가 어 평생 파이브 알러비하고 사자 찾잖아. 음. 그런 거예요. 그그 그 사람 그 여자도 그걸 찾는 거야. 평생 자기하고 행복하게 어, 풍요, 풍족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어, 그리고 문화생활도 즐기면서 그렇게 살수 있는 사람을 고른다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내비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은 과연 네가 어, 누군가에게 평생 풍족하게 어, 문화생활도 즐겨가면서 그거 해줄 만한 여건이 되냐라는 거야. 지금 안 되니까 뺑당한 거 뺑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뭐 셔트, 셔틀 셔틀하고 있나? 음 셔틀할애도 아니야 얘는 보니까. 음. 왜냐면 또 시킨다고 하는 애는 또 아니야. 어. 얘는 빵셔틀 같은 거안 해요. 어. 그런 사람은 또 아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간간이 시간을 내주는 것 같아요. 간간이 시간을 내주는데. 좋아선 해주는 건 아니고, 그냥 어장 관리? 음, 어장 관리? 심심하면 나, 어, 같이 술 한잔 마실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음, 가끔 사랑 한번 나누고. 그런 거예요. 마음은 주진 않지만, 시간하고, 그런 걸 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남자가 이 여자를 갔다가 내놓지 못하는데, 이거 이 남자 자기가 이거 이 여자한테 깃발린다는 거 알고 있는 건가? 그, 여우, 여우 있잖아. 여우, 여우가. 그리고 이, 이 사람은, 그,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이 여자한테 전화가 오면 당장 달려나간다? 어. 뭐, 저기, 막, 무슨, 배달의 민족 아니랄까봐 신속 배달, 내 몸을 이 여자한테 신속하게 배달해 주는 거지. 응. 음. 그런 거예요. 음. 그렇지만 이 여자하고는 안 돼. 음. 아무리 지가 신속 배달을 해줘도 안 돼요. 음. 결국은 이 사람이 이 여자의 목적을 아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지 좋은 것만 빼먹을, 빼먹겠다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가지고, 결국은, 어, 너덜너덜너덜 만진창이가 돼가지고 돌아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을 하고, 음, 지금 금전적인 상황도 안 좋아. 왜냐면 더 이상 가게 되면, 나, 나, 나는 진짜 빚더미, 어, 빚더미에 올라앉겠구나, 싶은 거지. 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제사 조금 그런 거야. 지금이라도, 어, 저기, 막, 다 털리기 전에 남은 거라도 지키자. 어. 인제사. 보통, 그, 그,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약은 친구는 못 되는 거야. 어. 그렇게, 이, 진짜 약은 사람 같았으면은, 어 이렇게까지 그냥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안 온다라는 거지. 어. 너덜너덜니까 그러니까 감정도 너덜너덜해지고 지갑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안 왔다는 거지. 음. 음. 그래요. 이 사람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 다시 열심히 시작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후회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잃은 거? 음. 여러분들한테 가고 싶어도 어, 못 가는 게 아닌가? 연락이 온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안부차. 어, 안부차 연락이 올 사람도 있고, 그냥 가볍게 그냥 얘기는 받아주는 사람은 있기도 할것 같다. 음, 있기도 할것 같다. 어,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음, 어, 그, 아, 옛날이여는 하더라도 쉽게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음, 쉽게 돌아갈 수는 없다. 그냥 아, 옛날이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대중에는 어, 극소수지만 그래도 어, 친구처럼 그냥 얘기하는 사람은 있을 것 같아. 막뭐 뜨겁고 이런 얘기 아니고 그래 미친놈아 니가 아야, 꼴 좋다 그러면 아 그래도 저기 막 혜미야 밥이나 먹자 그러면 야 너는 밥 먹을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도막아 아무 짓도 안할 테니까 나와서 그냥 밥이나 먹어줘 뭐 이런 사이 있잖아요. 어, 그런 사이로 지내는 사람도 있기는 있다. 많지는 않아도 음 그런 거예요. 왜냐면, 어, 여러분들이, 음, 내가 봤을 때는 착한 게 아닌가 싶어. 음, 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어 왜, 왜냐면, 어, 이 사람이 이렇게, 여, 에, 지금, 왜이 사람하고 이렇게 친구로 지내는 사람도 있냐 하면은,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이 그렇게 바람둥이는 아니라고. 음, 뭐 하나에 빠지면 좀 이렇게 깊게 빠지고, 막, 어, 막, 너저분하게 여기저기, 여기저기, 이렇게 감정을 저기 하는 스타입은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바람둥이에요. 라고 할수 있지만, 이 정도 갖고는, 어, 동고 레벨에는 못 들어요. 어, 그냥 있을 수 있는 정도야. 있을 수 있는 정도. 그냥 남자들이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정도. 음. 막, 이렇게 막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시간이 지나서는 그렇게 친구처럼 그냥 야이 미친놈아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음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지금 자기 천이 얘가 지금 쇼크를 조금 많이 받았거든요. 내색은 안 해도 내색은 잘안 해. 아 어,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이제 멍 때리고 어, 중얼중얼중얼 거리기는 하지. 어그 어, 상태에서 어그 상태로 뭐 당분간은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의 후회 어 후회도 해요. 후회도 하지만. 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갖다가 인정하는 것 같아. 음, 인정하고 얘는 이 시간을 갖다가 어느 정도 보내야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조금 달라. 3번의 3번의 3번 사람들 3번 애처럼 그렇게 가벼운 타입은 아니고요. 뭐 물질을 쫓아서 여자를 사귀고 그런 타입은 또 아니에요. 음. 돈 때문에 여자를 사귀는 타입은 아니야 그냥 자기가 돈이 떨어지면 버는 타입이지 막 여자한테 어,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경향은 어, 낮아요 어, 상황에 따라서는 있으면 좋겠지 정도는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막 진짜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중에는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네 4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